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다 주현입니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있는지? 뭐 직상하지만 뭐 똑같죠. 뭐. 음. 저약컨 음. 조금만 이 음, 네, 맛있어. 음? 음. 이제 1년 돼가서 <웃음>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요. 음. 음. 그렇죠 음, 몇, 몇 년까지 애동이에요? 몰라요 저 한.. 한 5년 된 선생님도 애동이라 하던데 <웃음> 한, 한 10년은 <웃음> 돼야 애동뛰지 않을까요? 아, 아 그래요? 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1주년 때뭐 하세요? 진적하겠죠 아 맞다 진적하는구나 어. 음. 진뭐 별일이 없으면 집안에 일이 없으면 진적하지 않을까요? 음... 음. 그거 보니까 선생님들 준비 엄청 많이 하시던데 하는 거니까. 그저 이 저는 몰랐는데 신곡을 또 하는 거라 같대요. 그, 맞아요. 저도 저 한번 음. 따라가 봤어요. 음. 근데 보니까 진짜 그 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며칠 전부터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도 일년 됐으니까 되게 공들여서 하는 거라고 음.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듣기로는 신명을 다시 이제 음. 신명을 처음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신명을 이제 재확인하고 음. 더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거라고 들었는데 뛰어봐야 알겠죠. <웃음> 늘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이무석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네. 준비 잘해서. 네 잘하세요. 네. 네. <웃음> 네, 이번에 사주를 갖고 왔는데 음. 궁합으로 갖고 왔어요. 궁합. 네 음, 궁합 한번 봐주세요. 궁합. 먼저 여자분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따뜻한 남자네 여자가 어 여자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재주가 음, 엄청 많네요. 이 여자가 음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에 어이 잠재되어 있던 재주가 폭발한다고 볼까 대운이라고 봐야 되나 여러 가지로. 근데 본인 이 사람 하나만으로 여, 주 여파도 뜬다고 보면 돼. 네.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 어떤 아우라가 다른 사람들도 무지개로 만들어 논다. 라고 보면 되고, 이 여자가 굉장히 어... 큰데 알차게 들어가 있는 느낌을 있거든요. 꽉 채운 만두 같은? 꽉찬 만두, 육즙이 쭉쭉 오르는 만두, 누가 먹어도 맛있고 고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분침이 줄줄줄 흘리는 이런 큰꽉찬 만두 같은 느낌이라고 보여지고 어, 성깔이 있거든요. 근데 눌러요 본인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성과를 성질로 부리지 않고 아마 일로서나 뭐 어떤 노력으로서 뭔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고 보고 스스로가 노는 걸 좋아해요. 거울 보고 노는 원숭이처럼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노는 걸 즐기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떤 평가를 하든 나는 내가 내 얼굴을 보고 하는 사람? 응? 내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쇼를 하던, 뭐 연기를 하던, 뭐 노래를 하던, 남의 개의치 않고 내가 나의 만족도를 먼저 찾는 사람. 그러니까 관종이라고 보기에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앞, 앞에를 보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보는 건 관계가 사실 없어. 내가 어떤 위치건 그건 상관없고, 자기 만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혼자 하고 울다가 울다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생쇼지. 어? 혼자 보고 울고 웃고 막뭘 하고 재밌어 하고 또 연습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라고 보면 혼자 노는 사람 같아요. 응? 어? 그래요? 그거는 <웃음> 아, 안 친하구나. <웃음> 남자분은 어떠신가? 요 남자는 따뜻한 남자예요. 이 남자는 어이 상대가 어떤 사람이건 굉장히 잘 품어. 자기 성질을 많이 안 드러내고 웬만하면 맞춰줘요. 웬만하면 맞춰주고 그냥 내가 조금 빚을못 봐도 이 사람이 잘될수 있다면 좀 희생하거나 근데 그 희생을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맞춰주고 가는데 이 자기가 이 빛나는 시기를 찾을 때까지 조금 자신을 신분을 낮춘다고 보면 돼.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신분을 찾거나 자기 승진은 이거나 이런 욕이 어떤 위치에 오이면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 라인을 타요.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깔아온 게 있잖아. 도와줬고 이해해 줬고 봐줬고 이래서 이 상대가 그걸 다 기억해요. 그래서 이 남자를 조금 도와주거나 같이 뭔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임이 있을 때 파티가 있을 때이 남자를 불러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꾸 비춰지면서 사람들 시선에 각인이 된다고 보면 되고 이 남자도 그렇고 이, 여, 이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운이 좋은 운이야. 대운 같아요. 근데 여자가 좀더 커. 근데 여자의 시너지가 주는 시너지라그랬잖아 그래서 이 남자가 같이 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어, 일적인가 일, 일, 일 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너지가 좋고 서로가 같이 윈윈한다고 보고 로맨스로 봤을 때는 어... 여자가 조금 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여자가 좀더잘해줘 응, 여자가 남자한테 좀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이 남자는 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내 위치가 낮잖아 분명히 여자가 높을 거란 말이야 위치가 이 여자의 신분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때문에 이 너무 밝게 빛나는 사람을 막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여자는 어 내가 나를 보면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정도 남자라고 하면 은 자기 거울 속에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사 아직은 뭔가 조금 간을 본다라고 하면 음 가능성이 높고 음, 또 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보고 또 서로가 둘이 같이 있면 편안해 음... 말 많이 안 해도 편안하고 한마디해도 기분이 좋고 티키타카가 잘 맞고 서로 예뻐해 주고 귀여해 주고 이럴 걸 사, 사겨요? 그것까지 사귀진 좋고... 않는데 이 사람들이 사귈 확률이 있을까요? 높죠 아, 확률이 있다? 많이 음... 많이 높아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잘 만날까요, 이사람들 음... 남자가 빨리 커야지. 음. 이 남자도 크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상대를 배려하잖아. 근데 이 여자는 자기 혼자 잘나가는 거 싫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로 인해서 내가 어긋날 수는 있을까? 남자가 빨리 커야지. 그리고 같이 크려고 하지 말고 따로 커야지. 그랬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끈은 서로가 헤어지건 뭐안 만나고 만나고 안 만나고 좋은 관계예요. 어떤 관계가 됐든 좋은 관계고 어 근데 친구보다는 이성이 조금 높아요. 서로의 이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대운이라 남자가 조금 굳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할수 있지? 좀더더 멋있어지세요 라고 할 수는 있지. 응? 남자가 배려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 되게 따뜻하다. 내가 봤을 때는 인기 많을 걸? <웃음> 이분 누군지 먼저 말씀드리고 음음. 물어볼게요. 이분이 누구신, 이분들이 누구시냐면, 지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시는 여주인공과 남자주인공인 박은빈 씨와 강태호 씨예요. 박은빈, 강태호. 네. 음, 아요 네, 그래서 재미로 한번. 궁아. 네. 이두 분이 만약에 사귄다면 어떨까 해서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이 은빈 씨가 어 어른인 척 많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어른인 척 많이 하지만 이 안에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할수는 있는데 이 은빈 씨가 이런 따뜻한 남자한테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이태우 씨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지금은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 계속 아마 이 옆에서 계속 잔잔하게 지켜볼 수 있어. 근데 이 둘이 관계가 계속 같이 붙여서 어디 갈거 아니야. 예능도 가고 뭘갈거 아니야. 전부 날 수밖에 없어요. 괜찮잖아. 이 여자도 괜찮고, 이 남자도 괜찮고, 이 여자의 이런 속안 있는 귀여움을 강태우가 알아차려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이뻐하잖아. 그리고 자꾸 웃잖아. 그냥 박인빈이가 얘기하면 은 까르르 까르르 넘어지잖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 은비씨가 후쿠 변하거든. 사적으로 공적으로 훅훅 변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몰입을 하면 훅 변하는 사람이고 이 사적으로 들으면 또확 자기 까르르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훅훅 변하는 변화무쌍한 이거를 감정기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그걸 성질을 성격으로 드러내지 않고 성격을 성질을 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음. 엄청 무궁무진한 사람인데 이제야 빛을 본거잖아. 그치? 근데 이 남자 이 여자의 인기는 쉽지가 않는단 말이야 캐릭터가 생겨나고 뭐 어떤 이 방송이 생겨나고 또 지금같은 일을 지금같은 역할을 또 맡을 순 없지만 진가가 드러나 골수팬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기는 1년 2년 3년까지도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삼재는 복삼재지 뭐야. 음. 그잖아. 근데 이 남자도 가만히 있어도 따뜻한 남자고 근데 이 남자가 좀 심심해. 그렇잖아.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는이 동네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심심하게 묻혀 지나가는 이 캐릭터를 갖고 있어. 이 남자는 실제로 더 멋있어. 실제로 봤을 때는 여자가 줄줄줄 따를 거야. 근데 자기가 신중하단 말이야. 자기가 구설에 오르고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신중하게 자기를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랑 몰래 몰래 많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90%가 넘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만나서 사귄다면 뭐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이 남자가 구소를 많이 신경 쓰니까 귀를 좀 닫고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여자는 계속 크거든. 이번 계기로 계속 크는데 남자는 조금 늦게 가. 그러니까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이 남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속도전이란 말이야. 그렇지? 오르긴 오르나 조금 느리게 더디게 오를 수 있는데 기죽지 말아야 되지 그것만 아니면 잘 만나는데 근데 사실 결혼하긴 힘들어요 연애만 왜냐면 둘 다가 그런 결혼 생각이 많지가 않고 더 크고 싶고 자기 자기 만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빠이빠이 할수 있는 거야 음. 결혼은 힘들어 근데 이 둘은 잘 만나지 뭐 5년도 만나고 6년도 만나고 7년도 만났을때 결혼까지 가긴 어려워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 그 공허한 시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 이 남자 인기 많아. 이 남자는 현실 매력이 더 엄청난 사람이에요. 방송의 매력은 사실상 내가 봤을 때 30%밖에 안 보여. 되게 적게 보여지네그 그쵸. 실제 매력은 더 어마무시할 거예요. 응? 이 남자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은열심을 사로잡으려고 실질적으로 나가면 전 세계를 쓸어 담을 수도 있어. 그만큼 매, 매력이 넘치고 센스가 있어요. 자상하고. 불쌍한 여자일수록 더 자상해. 더 감싸질 수 있어. 응? 드라마가 응. 지금 엄청 잘 돼요. 음. 말도 안 되게 잘돼그 음. 채널에 나올 수 없는 시청률 나오고 있는데 음음. 만약에 박은빈씨, 강태호씨가 아니어도 그 드라마는 잘 됐을까요? 아니면 은이 사람들의 시너지로 지금 드라마가 그 정도까지 잘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건이 감독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은빈씨는 기회를 잡은 거야. 이 사람의 100% 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음. 이 감독의 위에 깔아놓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 사람이 오래 좋았던 것 같아. 음. 이름이나 자기 명성이 나는 걸로 보고 거기에 귀인을 만난 거지. 박은빈이라는. 음. 이거는 박은빈을 놓고 우영우를 볼게 아니라 이 감독을 놓고 우영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좀 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아 그러진 않지, <웃음> 그러진 않지만 음이이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은빈 씨가 잘한 건 맞고 은빈 씨가 대우는 맞아. 근데 이 약간 대화를 바꿔보자. 은빈 씨가 다른 드라만 했다면 잘 됐을까? 어, 됐어요. 근데 이 장르가 은빈이가 아니었으면 소화시켰을까? 소화 잘못 시켰겠지. 그러니까 감동한테 들어온 귀인이라는 거지. 그이 합이 잘 맞은 거이셋 음. 다가 다잘 맞았던 어. 것 같아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합이 잘 맞았고 안뜰 사람까지 떠버리잖아 그쵸? 음. 안뜰 사람까지 떠버리고 모두가 금전의 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합은 진짜 신이 엮어준 것만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죠 음. 그리고 고생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아 그럼 미션 음. 음. 음. 아역부터 했잖아요 음. 엄청 엄청 어릴 때부터 했어요 막 진짜 꼬마부터 음. 해가지고 음. 뭐 빚을 본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스토브리그부터 좀잘된것 같은데 음, 음. 그 이후에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드라마가 다잘 됐는데 이 우영우가 심하게 잘된 거죠 사실 이게 음, 음, 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여, 이, 이 기운적으로 여러 사람의 시너지가 일어나서 무지개가 된것 같아 음, 음.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의 운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만 떠야 되거나 이 사람만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작품이라는 게잘 됐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잘 된다고 작품이 잘 되진 않거든 여러 가지 면모가 합심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어, 잘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은민 씨가 중심에 맛있는 역할을 한 거지. 버무리는 걸잘 버무렸던 거고, 또 강태호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췄다고 보고, 인물도 한 인물 한 거고. 그리고 그, 이, 그, 배, 극중 배우들을 보면 전 봤거든요. 극중 배우들을 보면 딱 이쁘다고 볼순 없잖아. 딱 잘생겼다고 볼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이뻐 보이고 더잘돼 보이고 하는 거아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웃음> 잘 돼요 잘 응. 돼요 둘다